안녕하세요. 명근입니다 네, 제가 지금 다리는 찾았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있는데요. 잠깐만요잠깐만요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What a bubble, you bumpy. You d o u r s t You p u s y o u b u b o put on. Let's o I w o you r t h e 여기 또 무슨 단인이시죠? 아뿅아 음? 어? 뿅. 어이아 <웃음> 어, 아, 무슨, 무슨, 무슨 단인지 소개를 해주세요. 어, 저는 케이구요, 애교의 단입니다. 아. 뀨! 뀨! 뀨! 규 색다 색른 애교. 어어좀 아, 아, 자연스럽네요. 어 음. 아, 미치겠네 음. 아, 미치, 아, 미치겠네. 어자또 아. 아, 또, 색다른 애교 또 색다른 또어 단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응? 네. 아뭐 어, 핸드폰 네, 뭐, 네. 자, 안녕하세요 CF의 다린 죄입니다. 네한번한번다 보여주세요. 뭐 어떤 거뭐 보여드릴까요? 뭐뭘 뭐, 모든 불러주세요. 네 아니 뭐, 어? 하, 뭐 화장품 어, 다 화장품 그럼. 다니세요? 남편 네, 해주세요. 러블리츠처럼 아러블리츠 하얗고 뽀얀 피부 가 갖고 싶다고 일로 와. 툭툭툭 예뻐. 아, 오, 예쁘다, 예뻐. <웃음> 어 이쁘다 이뻐. 아시 핸드폰 다린도 해드릴까요? 어, 네, 핸드폰 CF요. 도만 하자. 재미없다. 자, 자, 자. 어,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먹방의 달인 정예인입니다. 네. 어, 이렇게 잘 고기를 해집다 보면은 이렇게 부추도 나오고, 응? 아? 이렇게 바싹 불고기도 나오고 함께 이렇게, 이렇게 먹어주면 맛있게 햇 음, 너무 싹싹해요. 한입을 먹어주면. 케익이랑 케익이랑. 음, 엄청 맛있어. 좀 맛이 영원 있게 먹어봐라. 음, 엄청 영원 있게 먹고 있는데? 어. 더더더 더. 아 어, 먹고 싶다. 더. 음아 먹고 싶다. 아아더더더 더. 그 더, 더, 더, 더. 저는 더. 질문이 없어요. 아 아유, 재미없다 진짜. 아, 미치겠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겠니? <웃음> 질문도 안 안녕하세요. 안네 안녕하세요. 어. 바로 셀카의 달인 네. 뉴스입니다. 네. 바로 이거 익명 네. 어. 네. 셀기꾼이라고 하죠. 저는 네. 셀기꾼이고요. 뭐 비법 음, 비법 알려주세요. 네 비법은요. 일단 네. 여기 카메라 조작하는 곳에 네. 셀카 찍는 그 그게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하고 네 아니 안 보여요. 화면에 좀 보여 주세요. 아아 이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요. 네. 찍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러면 와우 와우 와우. 와 대박이네. 어머 리버블. 리버블. 우와 오마이 갓. 오마이 갓. 누누세요? 와 화면에 자, 얼굴 자체가안 아, 보여. 오마이 갓. 누누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아, 아, 누구세요? 아, 아, 당신 임명합니다와 저기 옆에 뭐죠? 너무 이영 연체 동물인가요?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거꾸에 <웃음> 꺾기 <꺾기에> <웃음> <다 웃음> <드림> 꺾어주면 시원하게 꺾어줘 꺾어줘 아까, 아까 첫번째 타잖아 비슷한줘좀 좀. 다른거 없나요? 이렇게 꺾어주면 시원 꺼꺼 내 발인 꺼꺼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뭐내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내또또또또또또또또거또 꺼꺼 뭐라고요? 하세요 저는 주부의 발인 짓두에요 어휴 어휴 저는 개에게 맞서니 짓두입응 황탈토로 돌아가는 과일 안차 아, <놀람> 자, <놀람> 오늘 뭔가 이분이 최고였던듯하네요 <놀람> 다시 한번더봐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여 막, 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이제 뭐냐 아이디어를 내가 지고 언니들이랑 다 같이 한번 팬분들께 해 묻는 게 이벤트를 해 드리자고 해서 이렇게 V LIVE 막 하게 되었는데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좋았다고요. 저는 이번이 제일 획기적이었다고 오. 생각하네요. MVP, 오늘의 MVP. 네. 자, 한번 만 다시 보여 줄까요? 네베 다하이라고 네. 자, 여러분 오늘 더쇼인데 어. 잊지 마시고요. 투표해 주시는 거 어, 네. 잊지 문자 마세요. 오늘 깜짝 투표 꼭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투표! 투표! 해주세요 투표! 투표! 투 투표! 해주세요 투표! 투표! 투표! 투표! 투표! 해표 투표! 투표! 투